아, 어, 그랬다. it on, I p u 어어 t 아 n I p u 괜찮아 괜찮아 p u 그랬랬 어, 그랬 put it on, I p 그랬 it on, I put i 남자. 이부터 <웃음> 우리 애기가 됐어. 어, 아, 그랬어. 그랬어. 어, 오빠 그랬어. 어, 두 기존 보자. 두배야. 언니 보고 싶어? 언니 보고 싶어? 이모는? 이모도 보고 싶어? 알았어. 어. <웃음> 오, 작게, 작게. 아이, 작게. 잘했네. 그래서 엄마 안아줘키좀 좀 보자 키 괜찮나? 엄마 키좀 보자 아, 오빠 키 괜찮아요 우구 우리 어머니가 안나 보자